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 영상으로 월 1억 해외 구매된 건기식을 판매하시는 저희 31살의 대표님을 매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의 댓글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 월 1억, 그거는 뭐, 매출은 쉽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건기식 팔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왜 이런 영상을 올리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신 분도 있으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나도 오늘 상품 등록하러 가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댓글들을 보다가, 정말 이분이 실력이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드랍시핑님과 1대1로 해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 봤는데요. 구매대행 영양제를 판매를 할때 제가 드랍시핑님께 컨설팅 받았던 내용을 살짝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해외 구매대행 영양제라고 하면 상품을 어디에서 구해야 되냐 이것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아이허브나 아마존 너무 대표적인 사이트가 될수 있겠고요 아이허브를 이용하실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아이디를 두 개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할인쿠폰을 받는 아이디 어플리에이터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는 해당하는 것을 구매를 하는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두 개의 아이디에서 여기에서 할인 쿠폰을 받아 가지고 두번째 아이디에서 결제를 하면 5%를 할인 받죠 이 5% 할인 받았던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이주 아이디에 5%가 적립이 됩니다 이 적립금으로 또 적립이 되다 보니까 이 해당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돈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적립금이 모이고 나면 은 다시 이 적립금으로 또 영양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은 여러분들이 5%도 할인받는 게 아니라 10%를 할인받아가지고 상품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영양제를 할인받아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라거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튜브 조금만 찾아봐도 알수 있는 노하우일 것 같고 그리고 상품 소싱하실 때 아마존도 있지만 오플닷컴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오플닷컴 같은 경우에는 직배송이 가능한 해외 구매 대행 소싱처예요. 그래서 이 오플닷컴에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시고, 이거 오플닷컴은 또 국내 사이트도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구매대행으로 올려서 판매를 하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 오플닷컴을 모르시는 일반 고객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일반 지마켓이든 옥션이든 쿠팡이든 위에프든 티몬이든 스마트스토어 등등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싱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그 기타 등등으로 해서 또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드랍시핑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곳이 아이허브나 오플닷컴을 이용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실 때꼭 기억하셔야 되는 팁은 금지 성분이 들어가져 있는 상품을 절대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금지 성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식약처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금지 품목으로 해가지고 성분에 대한 어, 표를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업데이트된 자료를 가지고 아이허브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찾아보실 때그 해당하는 상품을 필터를 해 주시면서 상품을 판매를 하시는 것을 골라주시는 거 요게 또 다른 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드랍시피님께서는이 하이라이터라고 하는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 금지성분표를 다 입력을 해 놓고 그 금지성분이 들어가져 있는 상품들은 다 상품명에 빨간 표시가 이렇게 되면서 이 해당하는 상품들은 다 소싱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판매할 상품들을 걸러내고 걸러내진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위주로 해서 닭등을또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어느 정도는 상품을 꾸준히 매일 한 20개 정도를 올려 주면서 어느 정도 내 스토어를 영양제 전문 스토어로 좀 꾸며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라 하셨고요 상품 등록을 할때 별다르게 여러분들의 키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혈관, 뭐간 건강 뭐 이런 것들 다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영양제 안에 들어가져 있는 성분들을 여러분들 상품명에 포함시켜 주시면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명을 지으실 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당하는 브랜드명,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모델명, 그리고 뒤쪽에 몇캡슐 들어가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함유량, 그리고 뒤쪽에다가는 이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져 있는 영양 성분들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성분들을 좀 입력을 해주실 때 대표 성분들 중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은 거 위주로 해서 상품명을 작성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팁을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을활용하셔가지고꼭 등록해주시고 그리고 대표 이미지에서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대표 가격으로 제일 저렴한 것을 올려놓지만 실제로 고객들에게 유도하는 것은 좀더 그람 수가 높고 판매 금액이 높은 것들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 이미지에다가 상품 여러 개를 진열을 시켜놓고 상품명에다가 그 이미지에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을 진열을 해주면 따로 상품명 규정 위반이라든지 상품정보 표기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한 가지의 팁으로 또 배워봤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몰랐었던 내용들이 꽤 많았었는데 해외 구매대행으로 영양제를 판매할 때는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금지 성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들어가져 있지 않은 상품 판매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상품 페이지나 상품명에 허위, 과장, 광고로 될수 있는 이 건강에 좋아진다 이런 내용들은 쓰지 않으시는 것 정말 중요하겠고 세 번째는 유니패스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수입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1 0개가 팔렸으면 1 0개를다 해주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신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잘 해주시는 것요것을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데 가장 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팁들을 안올려주셨는데 여기에서 어, 공개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기해 주셨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음, 영양제를 올릴 때 어떤 영양제를 올리면 좋을까 요거부터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닭등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잘 팔리는 것부터 올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에는 유튜브 특히 유튜브 중에서도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채널들을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시고 그 채널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양제만 여러분들이 먼저 올려보세요 그러시면 분명하게 바로 즉각적인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상품을 어느 정도는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등급을 빠르게 올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렇게 등급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제로 마진으로 해서라도 상품을 등록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빅 파워 쇼핑몰로 먼저 어느 정도 많은 스토어들 보실 것 같은데 유튜브에 보시면은 매출이 막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자료들이 대부분이 영양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영양제를 제로 마진으로 올려가지고 매출을 급등 시키는 이런 걸로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매출 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익 천만원이 더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 천만원 정도 찍었다 빅파워 쇼핑몰 됐다 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노출이 조금 더잘 되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는 조금 알수 있는 요소인데 그렇게 어느 정도 해주신 다음에 고객들을 유출을 좀 많이 시켰다면 이제 거기에서 조금씩 판매가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상품들도 마진을 더 많이 남는 것들을 같이 세트 상품으로 좀 해주시면서 판매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매출을 많이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단은 드랍시핑님께 어느 정도 들었었던 강의를 서머리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강의를 받아보고 싶고 좀더 알아보고 싶다면 드랍시핑님의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로도 충분히 내가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교육이나 뭐 다른 영상 보실 필요 없이 바로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겨 주실 거. 바로 아이허브에 가입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이허브를 쓰고 이미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다음 부분은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유튜브나 SNS에서 잘 팔리는 영양제 먼저 파악해 보시고 그 영양제들을 먼저 상품을 올려 보시는 거요 단계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상품명, 장명하는 그 규칙도 기억하시면서 판매해 주시면 좋겠고요 광고도 웬만하시면 집행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번 영상에 이어 가지고 좀더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안내해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조금 더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드랍시핑 영상 봐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여러분들께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나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